아스텔이란 소환수를 수집하고 아스텔과 함께 전투를 벌이는 게임 아스텔리아 출시 전부터 이 게임에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스텔을 수집하는 RPG라고? 넥슨 게임이니까 또 아스텔 뽑기 캐시템 팔겠네? 이에 개발자는 아,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게임 플레이만으로 아스텔을 얻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 쿨아. 개발자는 천하의 거짓말쟁이! 오픈 직후 유저들이 캐시샵에서 보게 된 당당한 이름 아스텔 10회 소환 유저들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 개발자에게 분노를 토해냈죠 그리고 운명인 것 마냥 현재 이 게임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게임트릭스 순위만 보면 서비스한 지 10년은 넘은 게임이에요 물론! 이 게임은 1년밖에 안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어, 10년 된 게... 있긴 해요? 이 게임 개발 기간이 1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바른손이란 회사에서 MMORPG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아케론 언리얼 엔진 3를 사용한 덕에 그래픽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죠 컨셉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도 문명과 기계 문명이 대립하는 세계에서 소환수와 함께 공중공성전을 벌일 수 있는 게임 많은 이들이 이 게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물론, 퍼블리시했던한 게임도 함께였죠 그러나 개발은 예상보다 지지부진 2012년에 나온다는 게임이 2013년 8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콘텐츠 하나 공개하질 못했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만들다 보니 많이 이상해서 그랬으려나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게임이 완성될 기미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한 게임은 아키론을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접게 되죠 이후 바른손은 게임의 이름을 아스텔리아로 바꾸고 개발을 계속하게 됩니다 굵직굵직한 게임에 참여했던 개발자들도 대거 영입했죠 그리고 2015년 클로즈 베틀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게 또안 됐어요 게임은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바른손의 다른 신작들도 줄줄이 무너지면서 회사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렸죠 이에 바른손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탄행 많은 개발자들이 잘렸죠 하지만 아스텔리아는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못 잡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현실 이에 바른손은 아스텔리아의 자체 서비스를 포기하고 2016년 국내 서비스 권한을 넥슨에 넘기게 됩니다 음... 이게 잘한 결정이었으려나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나온 처참한 평가 그리고 넥슨의 도움을 받아서 2, 3년간 완성도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라던 관계자의 말 이걸 볼때 넥슨이 아니었으면 아스텔리아는 출시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넥슨이 구원자인 거죠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큰 문제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이후 개발자들은 아스텔리아가 직면한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직도 언리얼 엔진 3로 개발 중인 MMORPG 특출난 강점 하나 없이 올드한 느낌이 드는 MMORPG 그렇기에 30, 40대 분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MMORPG 말을 좀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오래된 게임 같다는 거죠 아마 여기서 개발자들이 대박을 내겠다는 꿈을 접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오래오래 서비스하는 게 목표라면서 하는 말 아스텔리아는 대규모 PVP가 있는 게임이라 유저가 많아야 돼요 부분유료화 게임인 건 맞지만 무리한 과금 유도는 안할 거예요 이런 말을 오픈 한달 전인 2018년 11월까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아스텔 수집하는 게임이라고 아스텔 소환을 캐시템으로 팔지 않겠다는 말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식 출시했을 때 뭐가 있었죠? 아스텔 소환이 캐시샵에 당당하게 있었죠 이쯤 되니 생각해볼 문제 이거... 누가 추가한 걸까요? 과금 유도 안 한다고 몇년 동안 말해온 개발사? 아니면 투자자이자 퍼블리셔인 넥슨? 사실 누가 추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뭐든 결과는 과금 유도니까요 하지만 이게 과금 유도에서 끝나는 문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게임의 수명도 깎아버렸죠 아스텔이란 소환수를 수집하는 RPG인 아스텔리아 이 아스텔을 얻고 강화하는 방법은 특정 아스텔이 나오는 던전을 계속 도는 겁니다 확률은 낮아요 잘안 나와요 그런데 짜잔 상점을 보니 아스텔 뽑기가 있네요? 어 그럼 사야죠 대규모 PVP가 메인인 게임에서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수단을 캐시샵에서 파는데 사야죠 모두가 사진 않겠지만 최상위권을 노리는 유저는 삽니다 다른 유저와 격차를 벌려야 하니까요 그럼 이분들에겐 아스텔을 모은다는 콘텐츠 하나가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엔 밀랍 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장비템을 장착하면 그게 사용자에게 귀속되는데 이걸 다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죠 이것도 캐시샵에서 팔아요 다른 게임도 다 그렇게 파는데? 그래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그러면 안 됐어요 밀라빈장은 원래 캐시가 아니라 던전 열심히 돌아서 얻게 설계된 아이템이에요 당연히 게임 초기에 밀라빈장이 엄청나게 부족했고 많은 유저들이 던전을 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걸 캐시샵에서 팔아버리네요? 그러면 누가 던전 돌아서 밀라빈장 모아요? 캐시 지르지? 결국 아스텔리아는 만성적인 콘텐츠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캐시샵에서 안 판다는 걸 전제로 만들었던 게임 요소들이 죄다 캐시샵에 있어요 이 게임이 출시 10년이 넘은 온라인 게임들과 친구 먹게 된 것도 당연합니다 대다수 뉴비들에겐 줏대도 없는 개발자들이 현질 요소만 잔뜩 만들어놨다고 욕먹고 게임 진득하게 하시는 분들에겐 콘텐츠 없다고 욕먹죠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무너질 게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달 먼저 나온 로스타크가 보여준 엄청난 게임성 RPG도 액션이 중요한 시대에 옛날 느낌 물씬 풍기는 액션 서비스 초반에 보여준 압도적인 발적화까지 클로즈 베타 시절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성공 못할 이유야 널리고 널렸어요 하지만 이런 게임인데도 재밌다던 분들? 있었습니다 옛날 MMORPG 느낌이 나지만 그 느낌이 좋아서 하시던 분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비스 1년도 안된 게임에서 고임물 얘기가 나와요 개발진이 밝힌 목표가 진득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였고 그렇게 만든 게임인데 할게 없어서 접는다는 분이 많아요 <웃음> 이 게임이 낮은 단계 장비템을 강화해서 높은 단계 장비템을 얻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확률 싸움이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도 할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의 대다수를 죽여버린 잘못된 캐시템인 것 같아요 이걸 개발자들도 바렌손도 알았나 봐요 그리고 바렌손이 아스텔리아 국내 서비스 권한만 넘긴 거지 해외 서비스 권한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짜잔 해외 서버가 나왔어요 홍보 문구는 노멀 페이 투윈 플레이 투윈 꼭사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캐시템은 아이템 자동 죽기 기능 정도 그외의 캐시템은 게임성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액제 게임이거든요 게다가 캐시템 상점을 개편한 것 외에도 게임성도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어설프다는 지적을 받은 시나리오도 게임 흐름도 던전 구성도 바꿨죠 덕분에 해외 서버 성적? 어 괜찮아요 특히 유럽 서버 중한 개는 포화 상태죠 물론 게임 좀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서 아스텔리아가 명작이 된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파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성이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긴 하지만 그분들도 이 게임이 특별한 거 없는 MMORPG라는 거잘 압니다 그래도 유럽 게이머들이 그동안 가장 원했던 건 과금로도, 무과금로도 똑같이 즐길 수 있는 MMORPG 그 욕구를 아스텔리아가 충족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럽 게이머들도 운영은 마음에 들어 근데 다른 MMORPG보다 게임성이 좋은 건 아니야 맞아 맞아! 란 말을 하고 있지만 유저가 좀 몰리는 건 사실 아스텔리아는 살 길을 찾았다고 봐야죠 그런데 넥슨 아스텔리아가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해외 서버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 한국 서버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오픈 직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규 클래스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제일 급한 건 클래스 성별 추가예요 최대한 빨리 추가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해외 서버에만 추가돼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업데이트해주는데 국내 서버 10월 업데이트는 신규 이벤트와 버그 수정뿐 참... 이상한 일이죠? 개발사에서 아스텔리아를 포기한 것도 아닌데 국내 서버를 이런 식으로 홀드하다니... 아마 해외 아스텔리아가 예상보다 잘 돼서 어,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바쁜 걸 거예요 아이, 분명 아, 그런 걸 겁니다 아유, 대체 얼마나 바쁘면, 아이고, 개발자저씨, 일좀 하세요! <웃음> 아,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